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연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10가지 감사 주제로 가졌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TV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오늘 주제, 예, 멋있게 우승한 한국팀. 네. 자랑스럽습니다. 2대1로 이겼던 축구에 관련된 테마, 감사 표현 10가지로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 어,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같이,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규칙을 잘 따라주어 감사합니다. 스피드가 있어 감사합니다. 해설자가 재미있게 방송을 해 주어 감사합니다. 선수들의 노력이 승리를 하여 감사합니다. 지더라도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경기 앞부분을 놓쳤더라도 하이라이트가 있어 감사합니다. 심판들이 경기를 잘 이끌어 주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 역할을 잘해주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축구의 감사 표현을 알아봤었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인데, 네. 관련해서 축구 하면또 게임이 생각나겠죠? 이 네임카드 위로 게임에 관련된 네임카드 올렸을 리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영어로 표현하는 축구 10가지 감사 표현 시작해 볼까 합니다. Please l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the break. Thank the players for following the soccer rules. Thank you for speed. Thank you for the broadcast by the commentator. Thank you for your efforts. Thank you for being able to win with mental power. Thank you for the highlights. If you missed the start of the game, thank the referee for leading the game. Thank you for watching with many people Thank the player for t y e u r position 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표현한 10가지 축구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일본어 10가지 감사 표현 サッかします。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先週が休み時間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週がサッカーのルールに沿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スピードが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スピード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解説者が面白く放送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選手タッチの努力が勝利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負けても精神力で。 勝つ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競技前に逃してもハイライト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審判が試合をよく導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多くの人々と一緒に主張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선주 타츠가 지신노 포지션의 역할을 よく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렇게 해서 10까지 축구 관련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일본어로도 역시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 표현을 10까지 또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같이 해봤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 표현이 생각해서 음, 더 나아가서 문자나 톡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직접 말로도 감사 표현이 한, 한 정도가 되면은 정말 네, 윤택한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저기 편의점에 가거나 버스를 탈때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카페에서 뭐 주문을 받고 결제를 받고 카드를 돌려받을 때나 아니면 은 가게 밖을 나갈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로 직접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더 생각으로서도 감사 표현을더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로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습관이 되어서 좀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거북함이 없는 감사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머무리 짓는 그날까지 이소부자 염마 미소는 계속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 축구 아시안게임 네, 파이팅입니다 결승전까지 모두 승리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